꽃눈은 얼뜻 보면은 여기 밑에서부터 생겼으니까 꽃눈이 여기 밑에서부터 생길 것 같죠 천만에 맨 끝에 가지가 멈추면 맨 위에서부터 꽃눈이 생겨요 아, 저희들이 매월 그 제작하는 그 처방전 지금 그 7월 처방전이 제작이 됐습니다 살균제하고 어, 나방 전문 약재가 들어왔습니다. 알타코하고 프로바테이트가 있는데 네, 저는 지금 저는 나중에 한 배밭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 여름이 다가오는데 과연 이 7월 달에 이 배를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은지 오늘 은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달에 이제 여름철에 배과선에서 여러분들이 그, 그,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을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봉지 시우기가나주는 거의 그 마무리가 되고, 어, 이제 농가들이 좀 한가해진 시기가 됐습니다. 어, 배에 크는 걸 보면, 과청엽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안개도 없이 싹 따버려도 한달 동안은 배가 똑같이 커요. 그리고 이거 뭐냐면, 이파리 역할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작년도 양분으로 크기 때문에 한달 동안은 저장 양분으로 배가 큽니다. 그러니까 저장 양분이 많으면 초기 비대가 잘된 거고, 양분이 적으면 초기 어, 비대가 좀 늦게 되는거죠 그것의 1차 비대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그 배나무 이파리는 이렇게 생긴 지딱한 달이 돼야 양분을 생산해요 그러니까 4월 중순부터 이제 5월 중순 이후가 이제 양분 전학입니다 그때부터는 이, 이파리의 이 양분으로 배가 크기 때문에 아주 천천히 크기 시작하다가 이제 이게 가지를 갖고 왔는데 배 신고나무를 기준으로 해서 가장 적, 어 좋은 가지가 한 1m 50 정도, 1m 30, 에 1m 50 정도. 이게 한개 생기는데 2일씩 걸려요. 그러니까 이거 세 번이나 많아. 25개에서 30개 정도 돼요. 이틀에 한개 생기니까 이파리 30개면 두달 전에 이게 출발했다는 얘기죠. 저장양분은 이제 이파리 개수는 적은데 세 가지에서 이렇게 가지가 쭉 크기 때문에 서로 배하고 이 가지하고 양분 경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배가 천천히 그, 그 비대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배 크는 시기는 지금 아무리 둘러봐도 배가 크질 않아요. 지베린 덮어지를 처리했기 때문에 안 멈추고 계속 크는 거지 지금 봉지를 지베린 처리 안한 배를 까서 보면 봉이 쉬울 때보다 오히려 배가 더 적은 느낌이에요. 안 크고 그대로 정지된 지금 시가 여무는 경액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그 배가 정지된 상태로 있다가 언제 배가 이제 2차 비대를 하냐면 이 가지가 쭉 지금 7월 상순이 되면 앞으로 한 10일 정도 지나면 이 가지가 지금 윗발에 쭉 계속 클것 같지만 이런 식으로 끝부분에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위치에서 세 개가 나와요 그럼 딱 정지가 합니다 한 군데에서 세 개가 똑같이 되면 여기 이제 숨이 멈춘 거다 네. 그러면 대나무 꽃눈은 얼뜻 보면은 여기 밑에서부터 생겼으니까 꽃눈이 여기 밑에서부터 생길 것 같죠 천만에 맨 끝에 가지가 멈추면 맨 위에서부터 꽃눈이 생겨요 끝에 가지가안 멈추면 꽃눈이 생기지 않고 도향성 가지가 돼 본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가지를 내년도에 유인해 봐야 꽃눈이 없으니까 다 가지가 안 나오죠 그러면 가지가 나온, 나온다는 나온 얘기는 이 직지가 굽어진다는 뜻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안정이 돼 있는 이런 직지 있죠 이런 가지는 옆에서 가지가 순위 한두개씩밖에안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잘못 그 유인해 가지고 여기서 가지가 많이 나오게 되면 이렇게 굽어진다는 얘기죠 직지는 굽어지면 도태가 돼야 돼요 이 직지를 갖고 있는 이 주지 굵기에 3분지 1일 이상이 되면 무조건 없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굵어지지 않게 하려면은 이 꽃눈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7월 상순에 도양제가 80% 정도 멈췄을 때를 2차 비대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 7월 상순부터 배가 막 크냐 그러면 아 그것도 이 꽃눈도 생겨야죠. 이 꽃눈 생겨야 될거 아니에요. 열매로 간 양분하고 이 꽃눈 생긴 양분하고 또 분산이 돼요. 그러니까 아그 비대 속도가 매우 늦습니다. 2차 비대기는, 이제 3차 비대기는 언제 되냐면, 전체 그도양지 횟수의 한 80% 정도가 멈췄다 그러면, 7월 10일 날 똥구뱅이 쳐놔야 돼요. 도양지가 80% 정도 멈춘 날이 가장 그 중요합니다. 이, 우리가 이거 꽃눈썹에 나온 이파리를 과청엽이라고 하는데, 과청엽이 자세히 한번 어보세요한 이파리 한 40개당 101개씩 붙어있어요. 신고는 이걸 딱 7월 10일 날 멈춰가지고, 한 달이 후가 되면, 이파리까지양분을 생산해가지고, 할 일이 없어요. 이제, 100큰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 어르신들이 옛날 말씀이, 8월 10일이 넘어가면 배 크는 소리가 들린다 그랬어요. 그때부터는 어마어마하게 배가 팍팍팍 큽니다. 도양지가 멈추기 전에 하는 걸음은 다 어디로 가고 있어요? 배로 절대 안 가요. 전부 도양지 끝으로 가요. 신고는 검수 어, 싸놓고 걸음하게 되면 타이밍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2차 추비를 언제 하시라고 하냐면, 도양지가 절반 이상 멈춰가지고, 그, 걸음도 하면 그 다음날 바로 먹는 게 아니고 한 일주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절반 정도 이상 멈추면 걸음 하십시오. 그러면 이 멈추는 시기하고 그때 이제 타이밍이 맞습니다. 하기 전정 이제, 그, 대해서, 어, 설명하겠습니다. 하기 전정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름에, 여름에 가지를 하나 이렇게 잘라낸다는 것은, 이렇게 멈췄죠. 이런 가지를, 예를 들어서 똑같은 가지 크기가 있더라도, 이 가지 색깔이 녹색인 게 있어요. 늦게 나왔다는 얘기지. 얘들은 안 멈춰요. 늦게까지 커요. 이 배를 키우는데 기회를 별로 못 해. 그렇지만 이렇게 나무 색깔로 변하는 이런 가지들은 벌써 이파리가 막한 군데에서 두 개씩 부하가 생기잖아요. 아주 충실한 가지란 뜻이에요. 이런 가지는 만약에 여름에 이렇게 하나를 잘라내잖아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겨울에 열 개를 따는 거하고 같아. 배가 크려면 300개의 배가 달려있으면 이런 가지도 300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직접 대과를 만들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너무 한 번에 강전력을 해보면 여기서 다시 2차 전정할수 있어요 그래서 어, 여름전정은 과하지 않게 꼭 필요한 부분만 하는 것이 여름전정이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가지는 여름에 안 짜는 것이 최선이다 이런 나무가 예를 들어서 연속적으로 있다 하면 여기도 하기 전작을 해야 됩니다 안에 약도 안 들어가죠 약이 안 들어가요 지금 여기는 방지가 잘돼 가지고 응해가 없는데 응해 진딧물이 없는데 옛날 습관으로 밑에 이파리 이렇게 딱 따가지고, 어, 응애 없네, 그래요. 근데 요즘에는 약들이 좋기 때문에, 약을 딱 하니까, 응애들이 밑에 있는 못 살아요. 전부 날개가 달렸는지, 저 가죽 중간으로가 그래서, 봉지 싸놓고는 약을 세게 못 하기 때문에, 저 위에, 멀리서, 멀리서 가슴을 봐가지고, 무시도, 뭐 이렇게 하얗게 변했다응애 응애는, 10일이면 알에서 성충이 돼가지고, 다시 알을 낳습니다 그니까, 러 세대가 막 이렇게 교체가 되니까, 응애하기 비싼 이유가 그거예요 응애약은 일년에 한 번만 쓰라는 거예요. 두번 쓰게 되면 그 자식들이 그 약을 알아버려요. 이 응애는 월등히 아주 풋속에서 있다가 5월 중순 이후부터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5월 중순 이후부터 여름철에는 풀 관리만 잘해도 응애를 그렇게. 해. 근데 어떤 분들은, 아, 그, 풀벨, 그, 농욕도 없고 하니까제초제를 하시는 분들 있어요. 제초제 하실 때는 에 반드시 제초제에다가 응약, 싼 응약을 넣든지, 기계를 넣든지 해가지고 어, 해줘야지. 그냥 제초제만 하면 다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다. 그 뜻입니다. 아, 아, 저희들이 매월 그 제작하는 그 처방전, 지금 그 7월 처방전이 제작이 됐습니다. 네, 7월 달에는, 아, 물론 이제 그 봉지를 씌웠기 때문에, 살균제 위주보다는 살충제 위주로, 응예약제하고, 그, 깍지벌 약을 처음 처방했고, 살균제가 들어갔는데, 살균제가 뭐 흑성병, 적성병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봉이 씌워놓고도 고른 간격으로, 어, 이 살균제가 들어가지 않으면, 어, 저장, 그, 과피 연룩 반전병에 그 노출되기 좋, 그 쉽기 때문에, 살균제하고, 어, 나방 전문약제가 들어갔습니다. 알타코하고 프로바테이 들가 있는데, 마지막에도 마찬가지로, 어, 카디스하고, 그, 살균제를, 너, 무안 하신 분들이 있는데, 보름 간격으로, 어, 처방을 해가지고, 살균제하고, 이제, 마지막 약을, 이제, 처방전을 보시면은, 비매품으로 해가지고, 비캐논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노익행팔에서 6월달에, 저희들한테 무상증행을 해서, 어, 7월달 처방전에 넣게 됐습니다. 우리는, 처방전을 한 달치를 이렇게 가서, 어, 공급을 해드리기 때문에, 쭉 사용하고 남으신 약들은, 10월달, 11월달 반품을 하시는데, 이건, 피케는 무상증정이기 명 때문에 반품하시면 안 됩니다. 네 번째에다가 피케는 넣는 이유는 응애가 급속도로 번지면 어, 한 달에 두번 해갖고도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방전에 있는 그피케는 응약을 어, 응애가 있는 분들은 사용을 하시고 그것을 없는 분들은 좀 했겠다가 8월 달에 또쓸 수도 있고 이 적용 범위가 뭐 고추라든지 오이라든지 메론이라든지 이뭐 사과 이런 그 작물에. 다른 장물에도 어, 사용할 수 있는 약제입니다. 그래서 나는 응애 가방제가 깨끗이 잘 됐다 하신 분들은 그 약제를 다른 데다 이렇게 사용을 해도 된다. Here we go.